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쌤입니다. 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7시때 라이브로 요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계속 화요일 목요일 아침 시간에 7시 때 이제 30분간 라이브로 요가 방송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지금 2월 중순부터는요 4주간 그러니까 모두 8번이죠 골반을 주제로 실제로 요가 수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송은요. 골반 스트레칭의 기초라고 지난주에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첫 화면에 이게 안 되면 다리 찢기 하지 마세요라고 보실 수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네 여기 주제는요 고관절의 굽힘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세 번째 방송은요. 어제 화요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골반의 확장을 주제로 다루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갖고 계신 부분이 다리 찢기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 또현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 참 많으셨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를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그것들을 연결해서 요가 수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느낌으로요. 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가지 동작들을 연속해서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조금 더 완성된 느낌을 가지면서 수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달의 주제인 골반.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종일 모두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지 않나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골반은 많이 피곤해 지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곤한 골반에 자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러면 몸은 더 가벼워 지시겠죠 저 민정쌤과 함께 여러분들의 피곤한 골반이 조금 더 가벼워 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민정쌤과 함께 같이 요가 수련해 보시지 않겠어요